오늘요, 이거 하나는 감자, 아, 이게 감자하고 참치하고 붕어, 참치 붕어구할 거고요 하나는 감자하고 참치 부침이 할 거예요 여기 아, 물 붓고 짠 10분 짰네요 이거 놓고 이뭐 먹으면서 영화나하나 하나 봐야겠다 아, 이거? <웃음> 좀비 영화? 나 아, 좀비 영화 말고. 아, 좀비 영화 땅운 받아라. 나 좀비 영화 보게. 음. 외국 것도 상관없어요? 좀비 영화? 어. <웃음> 야, 한국보다 더 무서워? 외국가는 자막을 읽어야 되니까. 아 <웃음> 버터예요, 버터. 버터! 약불로 볶아주세요. 이 양파가 요 완전히 막푹볶아줘야 돼요. 카레. 카레 이제 이게 카레가 이게 노랗게 물이 들면 그만 볶아야 돼요. 기름을 꼭 짜야 돼. 기름 많이 나오지? 음. 이게 다부스러주세요 이렇게 바실바실하게 감자 으깨는 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냥 소유로 주무를 거예요 부스러지게 파 <웃음> 이거 근데 <웃음>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만들 수 있겠어? 내가? 그... 응. 이제 만들면 돼요? 응, 음, 가만 있어, 반전 먹어 아 이게 소추를 그래. 그래. 그냥 빨아빨은거다 썼어. 빻았는데 다 썼어. 썼어 이게 소추를 좀 뿌려주고 소금 그래. 조금 약간 넣어주고. 나도 장갑 끼라고. 손으로 해 그럼. 그럼. 손으로. 나 손에 묻히고 싶지가 않네 비닐장갑 어디 있어요? 내 예, 밑에 나는 뭐 만들어나 했네 <웃음> 아, 비닐장갑 끼고는... 손으로 해 그냥 뽀꼽뽀꼽 붕어! 이거 붕어! 붕어! 이거... <웃음> 붕어! 내가 <웃음> 붕어가 아니라 눈이... 뭐야, 이거? 시체 같은데? 잉어 이... 같으냐? 잉어? 그게 눈이에요? 어눈 <웃음> 미이라 같은데. <웃음> 시간은 몇시 갔어? 이게 뭐 하면 붙어 있나? 부러지지 않나? 장갑 끼니까 잘안 되죠. 장갑끼니까 잘안 되지. 붕어 좀 같은데 이거 꼴랑지가좀 틀렸네요. 아니 그냥 사람 좀비 같아 미이라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같아. <웃음> 아 이걸로 뭐라 그랬어? 손 여기잖아. 붕어. <웃음> 붕어. 붕어. 붕어. <웃음> 이게 떨어지나 손바닥에서?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. 아파, 이거. 그 빼야 돼. 이게 근데 이게 반찬이에요, 뭐예요? 어? 이거 포트 에다가 넣어서 먹어도 되겠네. 이거 빼야 돼. 밥 먹을 때 먹지. 타버렸네. 아. 모양이 살짝 나오긴 응. 하네. 근데 불이 너무 세네. 응, 너무 셌어 이거 뭔 모양이야, 근데? 응. 어머 스마일 모양이네. 응. 스마일 근데 제대로 안 됐네. 스마일. 거기가 바싹 익어야지. 음, 그래, 팁이 나오니까 그래? 대충 그래. 이거 익혀야, 익혀야 되겠다 왜안 떨어져? 손이가 계속 묻으니까 안 떨어져 야, 손이가 계속 묻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아 뜨거 손을 됐어? 음, 계속 만들어? 네가 다 만들어 이거 뭐야, 이거뭔 모양이야? 이것도 이것도 붕어요 이거 이쁘구만요, 그 됐나? 귀엽나? 작은 니까 작은 게 귀엽긴 하네 뭉개져가지고 모양이 제대로 안 나네 잘 <웃음> 안돼 음. 이건 탔으니까 내가 그냥 먹어야겠다 맛있네? 맛있어 응. 맛은 있어 <웃음> 아 맛있네 진짜 이거 꼭 그렇게 기름 꽉안짜도돼 이건. 감자를 갈아야지 소금 계란에다 넣어야지 후추가 나오는 줄 알지 그치? 많이 나오잖아 안 보이니까 그러지 아 맛있지? 음. 예 참치로요 이거 붕어도 만들고 그냥 이건 또삼치 부침개 이것도 이걸로 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빵으로 이렇게 했네요 오 이렇게 이게 술안주예요 오늘 감사합니다